뷰가 좋았던 방이어서 좋았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럼 지금부터 빨리 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같다 같아 창문, 창문, 밀먹는 꼬리가 가 어, 귀여워 One in J. One in J.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 하고 학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빈 고 이루고 한 3초 쉬고, 그 다음에 던져주시면 됩니 졸업생 여러분, 그런 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액션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Thank you. 저는 중앙대를 다니면서 학생회부터 학보사 중대신문, 학교 홍보대사 중앙사랑 등학내 다양한 단체 활동들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고민할 때는 끝없이 고민을 하고 또놀 때는 누구보다 즐겁게 놀았던 경험들이 저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대학은 저에게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나게 했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20대의 고향 같은 중앙대를 떠나려니 매우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열심히 용산 갔다가 노량진 갔다가 했는데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가 없네요. 일단은 지금은 후배 자취방에 와 있습니다. 있다가 저녁에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지금 후배가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어 자취방에 가있으라고 해서 지금 혼자 자취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밀린 이 다이어리 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중대신문 후배 기자님이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보내준 선물을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박싱 해 볼게요. 총 두가지가 들어가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챙김의 씨라는 시집이고요 또 하나는 필사노트입니다 이렇게 책갈피도 들어있네요 제가 카운팅이 틀릴수도 있는데 한 70개 정도의 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주에 하나씩 읽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필사노트도 한번 뜯어볼게요 음. 아 그냥 빈 노트가 아니라 이렇게 옆에 씨가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으면서 따라 쓰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책 선물 받는 게참 좋더라고요. 뭔가 책을 고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지 생각하면서 이 책을 구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참 의미가 있고 더 고마운 또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후배님께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종이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을 것 같은가요? 맞습니다. 제가 드디어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구입했습니다. 지금부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핸디 스케줄러로 샀습니다. 어, 다른 다이어리도 속지가 어떠한지 좀 분석을 해서 저한테 맞는 걸 찾으려고 했는데 이 핸디 스케줄러가 제가 원하는 다이어리와 가장 잘 맞아서 이걸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원래 제가 쓰고 있던 2020년 스타벅스 다이얼이에요 이번에 색깔이 굉장히 비슷해 가지고 아 조금 너무 똑같은 거를 또 쓰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지루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사실 속지도 그렇고 밖에 디자인도 그렇고 다른 것들은 좀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샀음. 그냥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또 막상 색깔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또 색깔이 좀 짙어요. 그래서 그냥 만족하고 잘 쓰려고 합니다. 다이어리를 받을 때 함께 받은 스타벅스 미니 포켓입니다. 보통 카드지갑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지를 보니까 이렇게 2021년, 2022년 이렇게 연 캘린더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를 적을 수 있는 공간 지난해와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썼던 다이얼이랑 구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월별 스케줄 쭉 있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일기를 쓸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어, 회의할 때회의록으로쓸수 있는 메모를 할수 있는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전에 그냥 여기 완전 프리로트였는데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더좀더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엔 여기 안에 쿠폰이 들어 있습니다 더 에너지 더 그린 더 패션인데 목표를 위해 매일 노력하는 당신의 의지를 전파하세요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당신의 생각과 노력을 전파하세요. 당한 팀이 된 친구, 동료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전파하세요. 이렇게 있는데 어 하나는 이제 오전 11시 이전에 사용이 가능한 거고 하나는 음료 한 잔을 개인 컵 혹은 텀블러에 구입하면 동일한 음료 한 잔을 추가로 즉시 제공해주고 또 하나는 오후 2시 이후에 사용 가능한 음료입니다. 예전과 좀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뭐 비가 오면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번 조건이 좀 달라졌어요. 자 이제 이것도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카드 지갑 형태의 미니 포켓도 있고 여기는 이거는 약간 양면 테이프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리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PU 재질로 되어 있고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엄청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예쁘긴 해요 만족스럽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12월 30일에 찍고 있는데 내일 모레면 1월 1일이래요. 그래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이어리 한번 열심히 써보려고요. 사실 2020년에는 조 다이어리가 많이 밀려서 사진만 붙여놓고 사진첩? 약간 갤러리 느낌으로 썼었는데 이번에좀 열심히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이 다짐이 부디 오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제 스타벅스 다이어리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